이끈타로 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피곤할 때는요 진짜 가끔이야 진짜 가끔 이 동영상을 갖다가 업로드하고서 예약 버튼 누르잖아요 어, 오전 오후를 갖다 헷갈려 가지고 며칠 전에 오후 다 뉴욕타임으로 5시에 나가야 될게 오전 5시에 나가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네요 음,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웃음> 저 지금 오늘 뉴욕은요. 하루 종일 눈이 와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음. 삽, 눈이 쌓이면 삽질해야 되잖아요. 어. 삽질을 안 해서 좋아요. 날이 따뜻한 가운데 눈이 오니까. 근데 낭만은 없지. 어. 왜냐면 그눈 쌓인 길을 갔다가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그 걸을 때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잖아. 그 소리를 갖다 손 잡고서 그 뽀드득 소리를 내면서 걷는 것도 낭만인데 솔직히 아 어, 낭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추워 죽겠는데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올해가 윤달이, 그니까 2월달이, 윤달이 껴갖고 2월달이 두 개, 어, 두번 있는 거 아시죠? 어, 이번 달 두월이기 때문에 어쩌면 봄이 길 수도 있어요. 어, 봄이 길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어. 봄은 너무 미리 사놓지 마세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봄이 길어지게 되면 어차피 어, 봄 옷은 천천히 입어야 될 수도 있어. 3월달 딱 넘어가면 좀 싸지기 시작하잖아요. 어, 그때 사가지고, 음. 긴 봄의 끝자락에 어, 여러분의 누군가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 입으시면 딱 되겠네. <웃음> 봄에는 그러면 애인이 생길까요?라고 음, 본다면 생일 사람 많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봄인데 음,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중요한 거지. 솔직히 여러분이 미모가 딸립니까? 뭐가 딸립니까? 마음먹 맘먹, 어음먹자고 들면은 할수 있지.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음. 영혼과 사랑을 몽땅 나에게 바치겠다는 아주 훌륭한 각오, 음, 훌륭한 각오로 내 은총만 기다리는 사람은 구페일까요, 뉴페일까요? 어, 구페 알라지 있는 분들은 그냥 뉴페 나올 때 기다리시면 되고, 저는요, 뉴페보다도요, 어, 어, 전 구페가 돌아오기를 바래요라고 한다면은 한번 가다 한번 보러 보실래요? 구페가 나올지, 뉴페가 나올지 인연은요내 발언대로 되지는 않아요. 어~ 뉴페를 원했는데 구패가 나올 수도 있고 음~ 실질적으로 카드에서 어~ 어~ 구패 그러그러는 그래, 경우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 주변에 다 뉴페밖에 없잖아 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하면 아, 카드가 틀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재미로만 보세요. <웃음> 그냥 이 타로카드는요 마음의 위로 음~ 내가 내 누군가 나의 반쪽을 기다리는 동안 그~ 우리가 기차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란 까먹고 식혜 까먹고 막 이러잖아요 계란하고 식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뭐~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렀었다면 저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과 사랑을 몽땅 나에게 바치겠다 나중에 훌륭한 각오로 내 은총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구페일까요? 유페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요? 음, 여러분 마음이 헛헛하세요? 여러분은 구패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은데 재회 기다리세요? 재회를 기다린다면 글쎄 이렇게 바, 바람대로 빨리빨리는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어. 여러분들이 참, 이게 참 그래. 뭐가요? 라고 뜬금도 없, 뜬금없이. 이게 뭘까요? 어. 이게 참, 아, 왜요? 라고 한다면, 음, 우리가 막, 깐을 이용해가지고 노래 한곡 부르고 가듯이 어, 내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그래도 뭐 누구 만나서 얘기라도 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닌가요? 음. 어쩌면 이 카드는 어, 예를 들어서 구패하고 만났는데 뉴패가 오는 그런 상황이 어, 벌어질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음, 구패가 조금 뭐지? 옛날에 그런, 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사람이 변해서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조금 변해서 왔다는 거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뭐, 갑자기 막 열정적이 돼가지고, 그치, 막, 어, 나, b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갑자기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 구패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구패하고 좀 만날까 말까 만날까 갈까 하면서 좀 삐끗삐끗거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구패하고 인연을 이어, 이어나가고 있을 적에 누군가가 다가올 수도 있고 이게 머피의 법칙이야 그렇게 바랄 때는 안오도만음아 이것이 운명인가 아 이게 팔자련가 싶어하고 그냥 끼역끼역 한숨 쉬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눈치 없이 지금 오냐 그런 거죠.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어디 보아보아요. 음.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그구페에 대한 그 집착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음. 구에 대한 집착. 그 여러분들이 어떡하, 남들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어, 이뻐요. 어. 선생님, 저안 이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이쁘다는 말은 어떤 뜻의 이쁘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 외모를 떠나서 어떠한 사, 어, 삶의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켜나가면서 또 나름 또내그 인생에 어떠한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나름 또 아는 지인들하고 또 어울리기도 하고 사, 주변에서 볼때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어요. 어, 도도하고 어, 나만의 시간을 즐길 줄도 알고 사람들하고 어떠한 뭐 그치, 어,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스무스하게 잘, 융통성 있게 잘해 나가는 그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제, 제 저기, 만 뭐,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카드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나는 읽는 것 뿐이에요. 음. 그러니까, 에, 여기는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고 한다면은, 어 외관에서 남들은 볼때야너 괜찮아 너 멋있어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어 본인 스스로가 자격지심이나 어떠한 자신감에 결여가 돼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사람의 아름다움 이라는 게 반드시 외모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 싶어요 남들을 배려하는 모습 그. 여러 친구나 동료 아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 내가 어떠한 그 행동을 했을 적에, 그 행동이 모든 사람들하고 융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의 매력이고, 이쁨이다라는 거지. 음. 그, 뭐, 뭐 저기, 막, 장미꽃만 꽃이라고 한다면은, 백합이나, 어, 국화는 나가 죽어야죠. 아니, 그렇습니까? 음. 꽃마다, 어, 개성이 있고, 향기가 다 다르듯이, 꽃마다 아름다움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요, 어쩌면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뉴페하고 구페가 다 들어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아, 저는 아닌데요라고 한다면은, 아니면은 어떤 구페한테 어떤 제수처가 왔는데, 어떤 제수처? 그래도 내가, 어, 생각해보니까, 너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도 나한테는 너뿐이다.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어, 내, 어, 나는 이제부터 네거야 내가 너의 속을 새기면은, 난 이제부터, 어, 저기, 막, 길동이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나를 갖다가 그냥 네 개라고 생각하고 어, 이름을 막 부르고 나를 갖다가 신발짝으로 때려도 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그렇게 기다렸고 어, 그렇게 기다렸고 오매불만 그 사람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정작 이 사람이 오겠다라고 했을 적에는요. 여러분들이 선뜻 손을 내밀어 주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어... 옛날에 그 연애할 때, 어, 너랑 나랑 뜨거웠을 적에, 아니면은 꼭이 사람하고 뜨거웠을 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몇년 전에 있잖아요. 그내 모습 있잖아요. 음, 내가 사랑할 때그 모습. 그 모습이 되게 그리웠었는데, 정작, 어, 지금 내 자리에서 누군가를 갖다가 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글쎄. 이제는 나도 내가 너무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너도 네가 소중하잖아. 네가 너 너도 네가 소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나너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네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싶어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시 어, 오고자 어떤 날개짓을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어 날개 동작 그만 잠깐 기다려 날개 접어 날개 접어 아직 오지 마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생각에 정리가 되지가 않았어. 어 내가 성. 정, 생각이 정리가 될 때까지 너 날개 퍼드득거리지 마. 어, 깃털 날려 나 알러지 있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이게 뭐야? 어, 이게 저기 뭐,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기다리는 게 기다려야지.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음,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어, 어쩌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온, 다시 올라고 날개짓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고 어, 네가 나한테 준 기억 나는 아직 잊지 않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그 고민, 고민한다라 하더라도 참음이 사람이 좀 가만히 있어 어, 날개 피지 마 그러니까 안 피는 것처럼 좀 얌전하게 딱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대꾸 안 해주니까 아직도야 자기야 아직도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막 이러는 느낌 난다 <웃음> 얼마를 더 이렇게 기다려야 돼뭐 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 내가 말은 조금 재밌게 했지만요 실제 뭐 여러분들의 대화가 그렇게 재미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오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야 기다려 어 그런 거지. 음,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자꾸 보채지 마.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그...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었던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그, 꼭이 사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입대껏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어떤 사랑의 상처가 여러분들한테 트라우마로 남아서,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서 가는 것에 대해서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과연 내가, 어, 과연 내가, 얘하고 잘할수 있을까? 지금 남아 있는 거라고는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랑이 아니면 뭐냐라고 하면 은 그냥 어떠한 그런 거? 그래도 내 주변에 누군가는 내 옆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인생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한 집착? 어, 막연한 집착? 꼭이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있잖아 없으니까 허전하고, 어, 옆에 두기는 좀, 어, 아, 귀찮고,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사람에 너무 질려서 어떠한 에너지를 내기에는 나도 이제는 너무 여우가 돼버렸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하고 뜨겁게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뜨겁게 시작할 수, 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망설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야, 뜨겁게 시작할 수 있나요? 본다면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난 내가 잘할게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딱 보니까 다시 그 내가 잡아 올렸던 그 물가로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일단은 다시 내 그치 어망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그 그, 저기, 뭐야 낚싯바늘에다 지렁이를 꼽아 놓은 거지. 이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건 뭐야? 어, 낚싯바늘에 낀 지렁이다. 지렁이가 꿈틀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기, 막 저기, 막 물고기들이 그 꿈틀대는 지렁이를 보고서 그, 어, 그자태에 눈이 멀어서 그걸 확 물다가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야. 지렁이를 좀 달겠다. 그래서 여기는요, 재해가 되는 커플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재해가 어, 되는 커플이 많고, 그러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음. 뭐가요? 라고 한다면, 이 카드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이, 이게 뉴페로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 다른 게또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나오지 않고서 이걸로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약에 재해가 된다 하더라도요,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즐거울 수가 없어요. 답답해. 아, 내가, 아, 이것도 팔짱가? 아, 내가 꼭이 사람하고 가야 되나? 어, 그러면 이 사람 뭐야? 이게, 여기 보여요? 이렇게 노조면서 그래 자기야 자기 좀 잘하고 있어 어? 앞에가 카리야 이 새끼야 이러면아 그러니까 조심 다리 뻗지 말고 좀 잘하고 좀 있어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뭘 어떡하긴 어떡해 뭐딱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짜증이 나고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빤히 눈으로 보이거든 빤히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이 뭔지 어, 사랑보다 깊은 그정 때문에 그리고 딱막 날카롭게 그냥 확 내대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 조금 더 많겠다 이, 이 머리는요 이미 아니다 이건 내가 고생하는 길이다라고 머리는 그래 어 그렇지만 마음은 글쎄 마음은 조금 흔들리는 케이스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딱히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도 그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마음에 들지는 않고 지금 이구패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간과 쓸개 어영원 플러스 간 쓸개를 다줄것 같고 어, 갑자기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그러니까 피식도 웃음도 나기도 하고 그냥 가봐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이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카드상 이렇게 볼 때는요 음. 뭐 어쩌겠습니까? 어, 딱히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 그러고 지금 뭐 <웃음> 왜요라고 제가 웃었어요. 제가 왜 웃었게? 제가 왜 웃었을까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음. 그 제외 쪽이 조금 더 무게가 더 실리는데요 어, 누가 나타나기는 또 나타나는 것 같아 누가 나타났나요 라고 하면은 주변에 누군가가 없지는 않겠다 없지는 않겠는데 와 이거 진짜 여러분 고민될 것 같은데요 음, 고민될 것 같아 여, 주변에 그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때 여러분들한테 나도 어 그대에게 어. 간과 쓸개까지 덤으로 주겠소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어, 있기는 있는데, 음. 근데 캐릭터들이 뭐 이렇게 하나같이 세요? 음,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결, 어, 고민, 어, 결정하기 힘들겠다. 왜 저한테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센 사람만 붙나요? 라고 한다면은, 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순둥순둥할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사람은 상대적인 걸 좋아하거든. 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요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자꾸 결정을 못 내리고 기다려. 아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밀어붙일 수도 있죠어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 어그둘중 그러니까 하나예요 진짜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나, 어, 나도 한가슬결 빼주겠소 하는 사람이 줄을 섰거나 아니면 음. 구패가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어, 라고 하면서 그 뭐지 당근과 채찍을 어르고 덜르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어, 하루는 어르고 덜렀다 어, 그 다음날에는 막막 짜증을 냈다가 어, 또그 다음날에는 뭐해 하고 또또 상남자같이 나왔다가 막 캐릭터가 막 벼라무쌍한 것 같아요 걔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걔는 왜 그러게 왜 그래 좋으니까 그러는 거지 음.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음. 근데 여기 이 근데 이 지금 1번 카드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이에 음, 서로가 어 어떠한 그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건 있어요. 어 속속들이 알고 서로가 어, 어 서로의 캐릭터를 잘 아는데 문제는 대화가 없어. 무슨 경상도 어 커플이야? 뭐내 아이를 낳아도 뭐 이런 거야? 그런 것처럼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어, 여러분한테 그냥 달려오는 것 같아. 그냥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아까도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자꾸 망설이니까 그래서 여기는요 음. 이 여러분들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이 구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어, 어, 나, 내가 너의 여의봉이 돼줄게, 막 이런 거지. 음, 너를, 그니까, 나는,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커졌다, 작아졌다, 네가 싫으면 내 귀속에다, 네니 귀속에다 넣고 다녀, 뭐, 이런 거. 손오공이 여의봉을 귀속, 귀속에서 꺼내잖아요. 그게 이렇게 커졌고 싸움도 되고. 하여간 말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좋아하고, 음, 여러분 한 만큼 자기를 갖다 참고 인내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런 것 같다. 축하드려요, 일단은요. 언제쯤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글쎄, 어, 이게 조만간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될 수도 있어요. 질질, 뭐 질질 오랫동안 끌다가 대문 후다닥. 음, 대문 후다닥.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여행도 갈 수도 있는데. 음, 이 사람이 여러분 데리고 어쩌면 드라이브 뭐또 가거나, 어, 그러면서 벽에다 탁 밀어붙이면서. 빨리 결정해. 난더 이상 너를 기다릴 수가 없어. 막 그렇게 되거나. 혹시 여기 지금 내가 아까 중간에 웃었잖아요. 왜 웃었게요? 음. 혹시 이미 만나서 어, 저기 막 침, 같은 침대에서 눈뜬 사람 있지 않아요? 어,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웃은 거예요. 자, 아무튼 뭐 고민하면 뭐 해. 이미 기울어졌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자꾸 그러니까 그냥 확 끌어당겨 버리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끌어당기면요. 어, 헬렐레 하고 가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어, 이 사람을 여러분이 감당을 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야, 싫어. 언제못 해. 뭐 이럴지 몰라도 따라와. 그러면은 으흠. 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니까 아무튼 일본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음,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죠? 까먹었네요. 주제가 너무 길어. 응. 영혼과 사랑을 몽땅 나에게 바치겠다는 아주 훌륭한 각오죠. 훌륭한 각오로. 음. 응. 내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으흠. 여기도 쿠페야? 아, 왜 유페는 없어? 어, 쿠페 한번, 유페 한번 이렇게 나면 오 얼마나 좋, 좋을까? 여기, 저기, 마, 여기 구패 구페 같은데요? 구패하고 왜 헤어졌어요? 어. 그 집, 뭐, 가족들이 조금 심각한가요? 상태가? 그럴 수도 있고, 음. 뭐, 그, 저기, 마,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사건 반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건 반장이라고. 근데, 어, 근데, 듣다가 열, 열불이 받아가지고, 열불이, 어, 진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제, 오늘 거는 안 봤어요. 보다 말았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아니, 왜, 어. 아니, 며느리,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 아닌가? 왜 며느리를 그렇게 못 잡아먹을 것을 안달리지 어 그리고 그 결혼했으면은 일단은 그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식 가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삥을 뜯어가? 뭐 앵벌이야 자식을 앵벌이용으로 난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또 아들은 그걸 갖다가 어뭐 진짜 왜 지는 그런 지는 자식이어서 그렇게 희생한다고 쳐 여자는 자기 와이프는 무슨 죄야? 그래서 자기가 방패막이가 돼줘야지. 그 어, 자기가 방패막이 대주기 쉬니까 도망가버렸어 뭐 이런 거지같은 인간들이 다 있나 싶죠 어. 그런 것처럼 여기는 어쩌면은 가족들 문제 아니면 이 사람의 씀씀이가 문제가 돼서 헤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변명을 할것 같아. 여러분한테 변명을 할것 같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땐 자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야 그게, 그게 아니야. 자기야, 자기야 한아대 치고 싶어. 그런 거라라는 거예요. 어. 뭘 아니긴 뭘 아니야. 뭐 그따위로 할 거면 그래 여자든 남자든요. 일단 결혼했으면 자기 배우자가 최우선순위에 와야 된다라는 거야. 음, 그, 저기, 막 만약에 결혼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요, 뭐, 자기고, 목기고 뭐, 저기, 싹수 놀라면은 왜냐, 결국은, 어, 그 주변, 그, 가족들로 인해서, 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다? 어, 저기, 막 연애, 연애할 때도 스트레스 주는 인간들, 어,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라고 봐요. 음, 여기는요, 음 여러분은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 요 자기 근 목이 근아 진짜 듣기도 싫어 뭐. 아니, 해결책을 갖고 와야 될거 아니야.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을 갖고 오지도 않고, 그냥 변명하기 급급하고, 어, 그냥 그, 그상황 만을 모면하길 갖다가 급급하는데, 이 관계가 뭔 발전이 있겠습니까? 매사에 그랬었던 게 아닌가. 여러분들은, 그렇죠. 매사에, 어, 어, 숨 고르고 있어야지, 뭐. 음. 이 사람, 이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변명하기 바쁘고, 여러분들, 그, 눈치 보기 바쁘고, 왜 그렇게 눈치를 봐요? 음. 그럼 뭐다돈 문제지. 뭐 여러분들이 직업이 더 좋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사람한테 누가 와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진짜 완전히 속이지 않은 이상.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는 진짜, 어, 좀, 오래 사겼거나 아니면 가족들도 다 아는 관계 아니었나요?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만 이게 이이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나요? 대화 안될것 같은데. 음 대화가 잘안 되지 않나. 벽창호 집안이야 이집 이비들은 왜 그러냐라면은요. 이 사람도 그렇지만 이 DNA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다 지기만 해. 이 대화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 음 그래 어 그래 너가 이랬니 나는 이래 어 네가 그랬구나 나도 이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화는 없고 뭐 중국 사람이야 지말만해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말로는 이, 이런 사람들은요 음. 만약에 여기로 여러분들이 간다면, 물, 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겠어. 어, 그렇다라는 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노력을 잘안 해요. 모든 인간관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어, 잘 알고 있는데, 고민 같은 것좀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요라고 한다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어떠한, 그, 상대방의 가족의 문제가 있거나, 음. 남자에도 그렇잖아 여자 쪽이. 어, 그, 뭐, 저기, 뭐, 여자 쪽에서 부모님들이, 어, 다 걔한테 막 바라보고 있고, 맨날, 어, 삥, 어 자식 삥 뜯고, 막 이러는 거. 그거 솔직히, 그, 가족들하고, 완전히 영 끊고 멀리 가서 살지 않은 이상에는 멀리 가서 살아도 이런 사람들은 꼭 찾아온다? 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요. 이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응. 결국은 뭐 희생해서 이 사람들이 뭐 개가 천선하고 그 여러분을 갖다가 아껴주냐 그것도 아니지 싶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끼는 게 뭔지 몰라. 어, 그냥 마음에안 들면 그냥 헷갖다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고 자기네들 말만 말이다.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요? 카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나더러 어떡하라고. 응.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일도 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이 말은 또 그럴싸하기 때문네요 혹하고 넘어가는 게 없지는 않아 어, 말은 또 어쩜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건 있지 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잖아 어, 구르는 재주는 있어요 어, 약간 말하는 게 엉뚱하고 재, 어, 재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귀염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귀염성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그래 그냥 연애하는 거면 익숙해 연애, 연애하는데 귀염은 좋지 뭘 그래요 음. 그렇지만 이게 결혼이라고 본다 그러면 은아 이건 골치 아픈 거야 음 가난구제는 나란님도 못한대요 사람들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는 누구 한 사람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백그라운드 금전적인 매력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 여러분들도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이 카드는 어 저기 막 금전적으로 유 으, 저기 막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카드의 대표적인 카드예요. 음, 그렇지만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진짜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현재 여러분들의 물질적으로 걱정이 없게 만든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들이 그좀 남보다 재주가 탁월해가지고 금전을 획득한다는 건가? 아니면, 어떠한 감각이 남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맨 땅에 헤딩해서, 어떠한, 그치, 자기의 어떠한, 그, 뭐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분되잖아. 어, 여러분들의 언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어, 나는 그렇게 봐요. 음. 이, 꼭, 여,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부모, 부모님들도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지만, 이 2번 카드가 대체적으로, 2번 카드 뽑으신 사람들은요, 자소상가,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렇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힘들게 모은 돈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베푼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 게 금전이, 돈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야박하게 가족들한테, 뭐, 야박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가 보니까, 그니까, 이 맨날, 봉투, 봉투 열렸네. 뭐, 뭐, 일만 생기면 나한테 손을 벌리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다, 쳐요. 음. 난, 솔직히, 난 그래. 어, 내가 일하기 싫으면요, 어, 남도 일하기 싫은 거야.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이 그 염치와 도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봐요. 음. 저기 뭐 물론 부모가 자식을 길렀을 때 부모의 어려움을 갖다가 자식이 외면하는 것도 그것도 도리 어긋나는 거지만 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책임을 갖다가 하지도 않으면서 도리만 바란다는 거는 이거는 관계를 깨자는 거지 관계를 잊자는 것이 아니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갖다 낳는데 내 자식을 갖다가 인생을 갖다가 망가뜨리면서까지 자기의 어떠한 금전적인 그 저걸 갖다가 얻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멀어지는 수순을 밟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그릇에 크기 하는 상관없이 여러분들하고 사귀면서 욕심은 점점 점점 커져만 가네. 이를 어떡 하면 좋아. 능력은 그대로인데 욕심은 커져만 가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여러분들은 딱히 뭐 그런 거 같아. 내가 조금 더 벌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건재하니까. 응 음, 건재하니까 상대방의 어게 돈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갖다가 덜볼 수도 있겠다. 그게 왜 그래?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한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 그거에 한계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어, 저기, 만 듣기 좋은 꽃노래도 세번 이상 부르면 질린다라고 하잖아요. 어, 근데 이게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갖다 돕는 거는 한두 번이에요. 매번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의 재해를 갖다가, 어, 고민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좀 미치지 말아요 라고 하고 싶어요 음, 믿지 마라 이국회는 왜요 라고 한다면요 은다 거짓말이다 라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돌아서 마음을 갖다가 돌리기 위해서 하는 척뭐 하는 척다어 그러는데 그거 그냥 쇼다 라는 거예요 어, 그거 그냥 쇼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을 놓친게 너무너무 아까운 게 아닌가 어, 너무너무 아까워 가지고 쇼를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결국은 노를 하네 어, 안 받아주겠네 받아주지 말아요 어. 받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이미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음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아직까지는 어떠한 마음을 드러내거나 어쩌거나 저쩌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 구페하고 사이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페는요 여러분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떠한 어, 무슨 짓을 하서든지 오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어. 안 된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요, 어, 다 거짓말이고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뭐 하는 말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요 과연 얼마큼 열심히 일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이 사람하고 만약에 저 개가 천선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요, 그래도 지켜보아라. 음, 그 어, 그럴 수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럼 그래, 너랑 나랑 같이 어떻게 해보자 해놓고서. 어, 재회하는 척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겠지. 음. 내가 이래서 이랬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음. 그 재회는 네가 행동이 어떤지 어, 네 행동을 갖다가 보고자 한 소리고 진짜 마음은 나, 내가 너가 진짜 바뀌었는지 아닌지 그게 알고 싶었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이 여러분은 이 사람 아니어도 아니어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고백하려고 올 수도 있어요. 음.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 생각하지 말아요. 음. 여러분들 이미 있, 는데 구패냐, 뉴패냐, 뭐, 이런, 어, 이런 걸 갖다가 고민하는 거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 구패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아. 어떤 사람이고. 그렇지만, 뉴패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뉴패를 갖다가 선뜻, 어, 여러분은 낯선 것을 갖다가 빨리빨리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익숙한 것에, 여러분들은 머무르는 걸 갖다가, 오히려 더, 어, 선호하는 쪽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페가 아 얘는 아닌데 스피면서도 내려놓지 못한 게 그래도 얘에 대해서 내가 알잖아. 그저 뉴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 이제 인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도 저는 뉴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 구페는 여러분들을 갖다 행복해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뉴페는요라고 하면 일단 연애는 달달 하겠어요. 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크게는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차피, 그러다 헤어지면 어떡해요라고 한다면은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단 거나? 음. 뭐, 여러분들, 최악의 남친이 누구였어요? 어, 뭐, 최악의 남친, 뭐, 되는, 뭐, 거기서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최악의 남친 중에 한명 되지 않겠어요? 어. 그리고, 여, 러분들이 여, 보니까 아마 딱히 결혼할 걸 찾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 너무 미리 앞서가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어, 사귀다가 진짜 뭐 아. 내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잖아. 어, 예상을 뛰어넘고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 오래 좀 깊이 사귀고 또 사귀다가 더좀 함, 어, 동거할 수도 있고 동거하다 보면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귀다 보니까 거지 같으면 때려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뭘딱 뭐 답을 정해놓고 답정녀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답정녀하면 뭐다? 내 인생만 꼬인다라는 거야 답을 정하지 말아요. 음... 자, 그래서 여기는요, 뉴패도 한번 만나보시라. 만나보고, 얼마나 만날까요? 라고 하다가 그냥 연애를 즐겨봐요. 뉴패가 어, 여러분들한테 좀 달달한 선물 같은 연애를 갖다가 선사해줄 수도 있고, 어, 근데 그게 길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 사람하고 너무 큰 미래는 꿈꾸지 말도록.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 너무 달달하고 좋아서 사귀었는데 내가 바랬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어쩌면 이미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구페한테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이기적인가요 라고 한다면 아니요 왜 이기적이야 어. 나랑 평생 같이 할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한두번 만나보고 어떻게 사겨 어떻게 알고서 음, 최소 사람은요 사철을 사겨봐야 돼요 사철을 사겨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이다라니까. 음 아무튼 그냥 사귈 수 있으면 좀 사겨봐요 더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잘 핸들한다라고 봐요.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잘 스스로를 갖다가 잘 케어하고 어떤 감정에 막 휙휙 휠려 휩쓸러 다니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다 두고 숨고르기나 어떤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가, 이 사람을 갖다가 뭐좀 만나본다 해서 큰일은 벌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음좀 사겨보고, 뭐 덕분에 한번뭐 스테이크도 한번 쓸어보고 그러는 거지, 뭐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넘어진 김에 한번 쉬어가고, 스테이크도 한번 먹어보고 그래요. 음. <웃음> <웃음> 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음 여기는요 어, 영혼을 갖다가 바칠 사람이 9편 6편 다 해당이 되니까 아, 둘다다 다 맞나 봐요 어. <웃음> 그래도 돼요 안될건또뭐 뭐 있어 음, 남,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텐데 암튼 아, 왜, 왜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 어, 그래서 그래요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과 사랑을 몽땅 나에게 바치겠다는 훌륭한 각오로 내 은총만 기다리는 사람은 쿠페일까요? 유페일까요? 여긴 진짜 은총 기다리는 거 맞아? 음, 응. 은총 기다리는, 왜요? 라고 한다면, 은총 기다리는 사람이, 응. 왜, 왜, 이왜 왜, 왜, 왜 이래? 응. 이 사람은요 흠. 은총을 기, 어떻게 이딴 식으로 기다릴까 싶네 어, 왜 그러냐 이게 뭘까요 참 겉으로 보기는 사람이 멀쩡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 초딩같고 그러네 <웃음> 이래서 이 사람이 연애를 못하나 이 사람이 연애를 못하나요 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음, 좀 초딩라드 같은 게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막 이지적이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어, 그막어 여자에 대해서 탁, 어, 뭐이 어, 이 손끝 하나에도 아 어,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갖다가 다꿰뚫어 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지 싶어요. 음, 좀 모질라. <웃음> 뭐에 모질라다면 연애에 조금 모질라는 것 같아. 어 어떠한 그 자기 가치관이나 이, 이, 이상이나 이런 거는 좀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연애를 갖다가 이끌어나고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너무 오지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음 여자들이 안 좋아하지 누가 좋아요 해그니까 맨날 이 사람이 어쩌면은, 이 사람이 사랑의 상처를 갖다가 매번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 왜요? 라고 그러면 연애에 있어서는 그딱 활동적이지 않아요. 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의 현재 위치에 오기까지, 정말, 그 노력을 너무 너무 많이 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이요 자기 열등감도 없지는 않아요. 음, 자기 열등감 굉장히 잘 나고 멋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런 게 있어. 어, 좀 뭐랄까 열등감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의기소침, 음, 의기소침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요. 그 하루빨리 어떠한 안정을 찾고 하고 찾고 싶은 거는 맞아 어, 그런 거는 많지만 이게 참 거시기 한게이 사람이 행동이나 처신이 매끄럽지가 못해서 매번 이 사람이 한 일로 인해서 어떠한 구설이나 시비에 휘말리거나 잘 나갔던 관계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 아니, 이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소리나게 해도 되는 건가? 어, 뭐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흠, 자, 그런 게 있잖아. 어, 이 사람도 어쩌면은, 여러분도 구패냐, 뉴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구패냐, 뉴페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나만 구패냐, 뉴패냐, 이러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봤을 때는, 아, 어쩌면 이 사람이 뉴패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구패의 이미지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반반으로 비춰지는데, 음 딱히 뉴페라고 직격을 하진 않고 빗스물에 둘러서 얘기한 건 있기 때문에 저도 확신하, 확실히 뉴페다 급해다 아직까지는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뉴페라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도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이에 놓고서 고르는 중이 아닌가 왜 고르는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확실하게 어떠한그이 사람은 어 그냥 자기 그거는 확실해 그렇지만 이게 확인사살 같은 거지 과연 저 사람이 어 나하고 그 어떤 안정된 관계를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거짓이나 뭐 내가 모르는 것들이나 그런게 있을 수도 있, 어, 있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됐고 어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니가 어 지금 너는 왜 지금 혼자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알고 싶은 게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딱히 너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고, 만약에 내가 너다라고 결정한다면, 그래, 나는 내, 어, 영혼, 어, 내 영혼과 사랑을 다 너한테 바치겠으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도 있어. 음. 여기 혹시 구패 있어요? 쿠패가있패가 있을까? 이 3번 카드 뽑은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인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닥 나오지 않았다 라고 봐요 음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하면은 주변에 여러분을 갖다가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놓고서 주변의 움직임만 보이고 여러분의 움직임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심중에 지금 구패가 과연 있을까 하는 어, 하는 거죠 음, 자 이게 뭘까요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어, 어 여러분들한테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의 상처 때문에 그 주변에 여러분들한 여러분의 관심을 바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 어 여러분이 사랑이 왜 깨졌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어, 궁금해, 궁금해 할수 있어요. 왜 너는, 그, 니전 네, 네 남친하고 왜 헤어졌니? 궁금해 할 수도 있겠다. 왜 궁금한데? 라고 한다면은, 나도 너한테, 어, 호감이 있어. 호감이 있고, 나는 솔직히, 어, 그냥 한번 노는 식으로는 사귀고 싶지가 않아. 어, 너한테 호감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봐야지. 그래야지 너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어 그런 것들이 어, 쌓여가야 내가 이걸 갖다 그래 이거 어 그래 이거야 하고 결정하지 않겠어? 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요. 그냥 그렇게 저한테 비중을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계속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연애를 갖다가 별로 그닥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조금 촌스러울 수 있고 연애를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 유치한데 어, 아주 유치한데 여자들이 안 좋아하게 생겼네 재미도 더럽게 없고 어, 그렇다는 거예요. <웃음> 어,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9편지6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게 아닌가 어,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자기 의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그랬잖아 아까도 자격지심 같은게 좀 있다고 이 사람도 약간 소심하고 어,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이 이 사람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앞서서 굉장히 이리 보고 저리고 보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뭐둘리야 음. 어, 그러니까 여기저기갖다 그냥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뭐 사랑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가면서 사랑은 그냥 어느 순간 느닷없이 다가오는 건데 이 사람은 사, 사랑을 자로 재고 앉아 있다.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냐 라고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떤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이 만약에 뉴페다 라고 한다면은 뉴페일 음, 확률이 조금 더 높, 높거든요 어 뉴페다 라고 한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재미는 좀 더럽게 없을 수 있어요 어 정말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뭐 책임감도 있고 괜찮아요. 좀 자격심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좀 화나면 말좀안 하는 정도는 있지 말안 하고 좀 잠수는 타기는 타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겨우 와요. 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고 그러고 난 나,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음, 이 사람은 자기 일도 이렇게 임할 것 같아. 음. 뭐당뭐 뭐 결혼할 거 아니면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선생님 저는요 어 과거 이런 이런 사람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아서요 사람을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럴 수 있어요 누구를 말하는지 알겠는데 그 사람은 캐릭터가 너무 좀 세요 라고 러세요그 사람 캐릭터 센거 맞아요 음딱 얼핏 보면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요 보기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요 음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은 자수선거에서 이만큼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노력 없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 거기서 상당히 어 나름대로 어떤 열등감도 느끼고 그런 거에서 좀 귀가 죽어있는 부분은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좀 남자가 좀좀 좀 강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나가지 않나요? 음, 난 그렇게 보는데 자기 것을 갖다 지키기도 하지. 그리고 조금 자기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심하지는 않고 나, 난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기회만 바라보고 있겠다. 음. 어 다가올 기회만을 보고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이 사람을 보지 않는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그냥 친구처럼 곁에다 두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잘라야긴 조금 아깝지 싶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어, 여러분은 그래요. 다 연애금 뭐고다 귀찮아요. 어, 귀찮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좀다 남자가 좀 폐기가 어, 기가좀 넘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이 아픈 마음을 갖다 확 잡아서 자, 어, 정확하게 탁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못돼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얘기는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딱 몰아내지 말고, 음, 그렇게 하고 나서 어 뭐.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그때 잘라내도 되지. 그런데 처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금 더 처음보다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적극적인가요?라고 대답한다 말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적극적이라고 볼수 있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아 때려치, 때려치라고 그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연애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그래도 이 사람은요, 누군가를 책임질 어떤 자세는 되지 않았겠는가. 다만, 이래 사람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런 모습들은요, 연애에 서투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애고자들이 있어. 아무리 자, 이 연애도 이렇게 마음 같지 않아서요. 이것도 연애도 하나의 재능이다. 어, 연애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재능이 좋은 거예요. 진짜 쥐뿔도 없으면서 연애는 진짜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인 거지. 한마디로 그거 뭐다? 어, 구르는 재주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만나보는 거 나쁘지 않다 싶어. 어, 이 사람은 진지해요. 어, 공서체. 음. 하나도 훌겨쓰지 않았다라고 봐. 음. 자, 그래서 3번 카드. 어. 구패냐, 뉴패냐라고 본다면, 뉴패의 확률이 조금 더 높겠다. 몇대몇이냐 하면 7대 3, 뉴패가 7, 쿠패가 3, 그런 거예요. 내가 솔직히, 어, 조금 더 뉴패가 더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 음. 요 카드나 요 카드를 보면, 요게, 구, 요, 요런 거 보면 구패 냄새도 조금씩 나기는 하는데, 어, 어~ 가장 중요한 카드들이 안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어~ (9패보다는) (6패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겠나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근데 (9패) 가능성도 어~ 꽤 있으니까 음~ 그렇지만 제가 항상 저는 그렇죠? 제일 주가 되는 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리딩을 한다라는 거죠 네 여기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혼과 사랑을 몽땅 나에게 바치겠다는 훌륭한 각오로 어, 나의 은총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 구패일까요? 구패일까요? 라고 한 다음에 여기도, 어, 여기는 구패구나 음, 왜요? 라고 한다면 구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 딱히 어이고 어, 여긴 진짜 영혼 바치겠는데 음 어. 데빌카드 나왔잖아요. 아이고, 영혼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이 없노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 어, 그런 거 같아. 이, 이 지금 카드 흘러가는 거 봐서 여러분들, 야, 나네 영혼 필요 없어. 그런 거 같아. 나 너한테 은총 안줄 거야. 어, 그러는 거 같아요. 어. 여기 여러분들 카드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 사람 카드 흘러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 노노노노노노따라리 너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꿈 깨. 이러는 거 같아. 나너 아니야. 그러는 거 같고 어, 나는 유폐로 갈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집착이 말도 못한 걸로 봐가지고는 이거는 이거는 어구폐의 확률이 조금 더 유폐보다 높다 응, 집착도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뭘뭐 어떻게 결정을 안 해주면 이 사람 막 혼자서 막 아, 미칠 것 같아 어 미칠 것 같아 이거 손 보여요 어 미칠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 이거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웃음> 저 지금 이게 네 번째 카드 잖아요 지금 1 2, 3, 4, 1, 2, 3번에서 이 카드 한 장도 안 나왔어요 어, 4번 카드에 몰려서 나오고 있어 음, 4번 카드에 몰려서 나오고 있다 그런 걸로 봐 가지고는 여기는요 어, 네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 그래 좀 기다려 일론 머스크가 <웃음> 저기 뭐야, 화성에 간대 내가 화성 가서 그 흙이라도 퍼다 줄게 기다려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너무 너무 애정 애정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는데 너는 왜내 마음을 갖다가 모르는 건데, 응, 왜 알아채질 못하는 건데, 내 영혼을 다 너에게 주고 싶다니까. 어 응, 여기 구패 맞아요. 음내 응, 영혼을 너한테 주고 싶어. 어. 사랑을 그래프만해 아니 내 영혼을 그래프만해. 어 내가 줄수 있는 건 너한테 다 주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날좀 봐도 음, 날좀 봐도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 어. 내가 설거지 100년 해줄게 어. 뭐 그럴 수도 있어 <웃음> 왜 그러니 점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 점점 커져만 가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 바라기다 왜 갑자기 이래 헤어지고 나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랬나 보지 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이 있을 때는 귀함을 몰랐다가, 갑자기 헤어졌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케이스? 어, 저 이런 케이스 봤어요. 음. 그래서 연락, 얘는 연락을 할것 같은데? 음. 1, 2, 3번 카드는 솔직히 안 나왔어요. 이게 연락카드가. 이게 저, 어, 이게 연락카드잖아. 어, 안, 안, 근데 안 나왔어도 왜 그렇게 얘기했냐라면요. 그냥,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어, 조금 그런 건, 좀 간을 보는 거는 있어요. 어, 근데 그 1, 2, 3번 간, 거기는 간이 아니에요. 여긴 좀 간을 본다라고 봐.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을 그리워할 때는, 이렇게 그리워할 때는, 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큰 실수를 한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정말 어 내가 너가 너무 그리고 너가 보고 싶어 죽겠고 내 사랑은 너였어라고 어떤 일어 그걸 갖다가 1개월술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걸 만약에 이게 처 사귈 때 이랬으면 헤어질 리가 없잖아. 어 헤어졌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망각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추리를 해 봐야 되니 어 조금 음 저기 뭐야 그 뭐지? 그거 그거요. 현실적인 거 말고, 어, 그거 뭐라 그래.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합리적, 맞아. 어, 합리적인 게 아닌가요? 어, 그렇다 봐. 그, 그러니까 여러, 이딱 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어,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나너 싫어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 어, 이, 이, 이 타로카드가요, 굉장히. <웃음> 게 어쩔 때 보면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음, 여러분들의, 이게, 이게 과, 이게 과학도 아닌 것이 과학 같다니까, 가끔은. <웃음> 그래, 과학도 아닌 것이 과학 같아요. 참, 희한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자,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여러분 눈치도 보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은요, 미칠 것 같아요. 후폭풍 시게 온, 후폭풍 엄청, 이 사람 성격상 이렇게 후폭풍이 시게 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 이 사람 여간 내기 아니기 때문에, 그, 이런 사람들이 후폭풍이 어떻게, 미치도록 와요. 어. 그, 그니까 막 팔딱팔딱 거리는 거지. 팔딱팔딱 미치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음. 이,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시기가 있었 겠는가 어, 이 사람도 그 시기를 갖다가 그대로 겪지 않겠는가. 왜요?라고 하면은 여기는 헤어지면 안 됐을 커플이었어요. 왜 방정맞게 얘는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해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왜 이런 사단을 만드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데빌 카드가 두 개가 나왔으면은 여기는요, 헤어지기 힘들어. 어, 헤어지기 힘들어요. 헤어져도 자꾸 생각나고, 음. 저는 아닌데요라고 한다면은요, 그래도 이 사람이 막 빌고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보려 어, 네 그러고면은 그러뭐 어쩔 수 없고. <웃음> 저는 아니요. 뭐 이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아니라는데 기회요라고 할 수는 내가 없잖아요. 어, 아무튼. 음. 그렇다고 봐요. 그이 사람이 할수 있는 건다할것 같아요. 근데 안 통하니까, 어, 이걸 어떡하지? 어,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싫어요! 라기보다는 두고 보겠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너좀더 여쯤 먹어봐라. 어, 그래야지 사람 귀한 거 알지. 뭐, 이런,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 더, 예, 조금은 있겠다. 얼만큼이요? 라고 한다면은, 음, 조금만 조금 조금 더 카드 좀 뽑아 보고, 음, 카드도 조금만 더 뽑아. 어, 좀몇쯤 먹어봐. 너 네가 나한테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갖다 쉽게 용서해 줄 거라는 거 생각 어, 꿈에도 하지 마. 어, 너도 내가 아픈 만큼은 아파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이참 여기 이것도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이거 이거 두장 나왔죠. 이게 두 장씩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여요. 음. 두 장씩 계속 나오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요. 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쌓인 게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견디셔 이러는 것 같아. 견디셔 어떡하겠어. 응. 네가 진짜로 나를 원한다면 너도 견디셔. 네가 나한테 상처 준 것만큼 너도 아파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요 하루빨리라도 여러분은 곁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나를 갖다가 외롭게 둔 시간을 갖다 생각을 해봐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있거나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여기는요, 재해가 될 확률이 좀 높아요. 음, 패는 아니지 싶어요. 그리고 재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음, 여기는 다시 뜨겁게 붙겠다. 악마카드가 두 개나 나왔는데, 뭐. 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갚아줄 것만큼 갚아주고 나서 다시 여기는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음, 아픈 만큼 더 뜨겁게 붙지 않을까요? 어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뭐 한번 불이 붙으면요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까 싶어 음,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까 음 어디 봅시다.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만약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여기는요 자꾸 이렇게 호사담하라고 그러잖아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어, 어, 진짜 잘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어, 괜히 그냥 그뭐 있잖아요 사랑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고 막 이러, 이러니까 자기 아직도 정리 안 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야 정리했어 근데 왜 얘가 어떻게 불락을 시켰는데도 연락 없이 왔, 어, 연락이 오는 거야 불나게 시켜도 연락 와요.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은 음, 그게 그런 거지. 내, 아, 내가 갖기는 싫고 남도 주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조금 관계에 어떠한 먹구름이 들이올 수도 있겠다. 먹구름이 들이올 수도 있겠지만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조금 더 기회를 줘봐라 싸우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좀이이 이 사람한테 이게 데빌 카드가 두 개로 뜬 걸로 봐가지고는 방해가 들어오게 되면 요 걔도 쉽게는 안 떨어져요 어 미저리 같이 들러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는데 스트레스 그 받아서 괜히 싸우지 마라. 왜 그러냐? 그면 싸움은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 마음은확 여러분한테 확고하지 않나요? 음, 뭐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하고 어 조금 어... 왜요?라고 한다면 싸우지 말아요. 왜,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헤어진다 하더라도 헤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연애 패턴이 다 이렇게 비슷하지 않았나요? 어, 그럴 수 있겠다.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두 장이 나왔지만 이게 한 장이 여러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한 장은 이 사람 거고 한 장이 여러분의 것일 수도 있다.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떠한 경, 자꾸 경쟁자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음. 그러기 때문에 그 경쟁자 때에 헤어지지 말고 어차피 내 팔자에 경쟁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더 야하고 요염하게 어이 사람을 갖다가 확 잡을 잡아버려라라는 거지. 만약에 제의가 된다고 쓴, 친다면 잘 항상 그래 잘.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떤 방해가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봐요. 그 방해가 어디서 들어오냐라고 하면은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좀 여러분들 이알 만한 사람한테서 들어온다라는 거지.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 뭐왜 그러요? 왜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이게 그럴 건데요? 이게 그럴 건데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팔자라면 어쩔 수 없어요. 음, 팔자라면 계속 이렇게 방해가 들어와. 음 근데 내가 왜이 사람이 정말 좋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금전적으로나 어떤그 문제가 없다 사회 그런 면을 놓지 말라라는 뜻이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 아닌 그 누구를 갖다가 사귄다 하더라도 계속 경쟁자가 따라붙는 꼴이기 때문에 뭐하러 그렇게 죽서서 개를 주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확 잡아버리라라는 거지. 어, 힘을 쪽쪽 빼놓던가 여러분들이 더 요염하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그 애착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맞고 주변에서 그렇게 꼬시는 거는요 솔직히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여자들이 들러붙어요 어 들러붙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솔직히, 한두 명 뿌리치는 거는, 그렇다 쳐, 할수 있어. 그렇지만, 계속 줄기차게 도전, 도전하고서 오는데, 그거 매번 다 떼내기는, 어,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연애 패턴이 늘 이랬다면은, 오히려 싸워서 이기, 이겨라. 놔주지 말아라. 어, 좋은 사람이면. 그러라는 거죠. 아무튼 어, 여기는 재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야 뭐 어떤 경쟁자가 또 나타나겠습니까? 일단은 이것도 경중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 사람하고 재회해서 좋은 시간을 갖다가 보낸다. 여러분들이 한참 좋아, 좋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그래, 우리는, 우리는 인연이었어. 우리는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할 무렵에. 어,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의 행복을 깨기 위해서 어떠한 방해 공작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음좀 그런 것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싸우고 좋은 관계를 갖다가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해요 네 만약에 정말 아니다 싶으면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더잘 알잖아 음 정말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쟁취하라라는 거죠 네 아무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